안녕하세요. DJ 한민입니다. DJ 입문 클래스 DDJ 400편이 많은 분들에게 호응을 얻어 XDJ RX2 편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소개나 지루한 이론 수업 없이 바로 DJ를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장비는 XDJ RX2 인데요. 올인원 장비로서 XDJ RR, XDJ -RX2. XZ처럼 컴퓨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XDJ RX2로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의 예산에 맞춰 XDJ RR, XDJ-RX2, XDJ-XZ 중에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DJ를 쉽게 입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올인원 제품들의 비교 영상을 보시려면 오른쪽 위를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J로 입문하시려면 DJ가 하는 일에 대해 아셔야 할 텐데요 여기 장비를 보시면 양쪽에 플레이를 할수 있는 플레이어 두 개와 가운데 그 플레이어에서 나오는 소리를 섞어줄 수 있는 믹서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디제잉의 알고리즘은 1번 채널의 음악이 스피커로 나오는 사운드를 귀로 확인합니다. 이때 2번 채널의 큐 버튼을 눌러 2번 채널의 음악을 헤드폰으로 확인하고 스피커로 나오는 1번 채널의 음악과 헤드폰으로 모니터하는 2번 채널의 음악을 비트 매칭이나 포인트 그리고 볼륨으로 잘 믹스하는 것을 DJ 믹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컴퓨터 다운받은 음악을 정리해줄 소프트웨어 레코드박스 정리된 음원을 옮겨줄 USB 그리고 DJ에 필요한 DJ 장비 스피커, 헤드폰 그리고 장비와 스피커를 연결해줄 rca 케이블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집에다 dj 장비를 놓고 사용하시려는데 소음 문제 때문에 고민이시라고요 스피커로 인한 사운드로 소음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피커의 전원을 끄고 1번 채널에서 스피커로 보내는 사운드를 헤드폰으로 보내 믹싱롭과 채널큐 마스터큐를 활용해 소음 문제없이 dj 연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없겠지만 천천히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지인분들과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에서 디제잉을 즐기시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음악 관리를 해줄 소프트웨어인 레코드박스를 다운받고 설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rekordbox.com을 치고 엔터를 누릅니다. 레코드박스 메인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운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자신의 OS에 맞게 내 컴퓨터에 저장해줍니다. 다운로드 된 zip 파일을 클릭해 압축을 풀어줍니다. 인스타 레코드박스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한국어, 오케이. 다음 계약서를 주의 깊게 읽어주십시오. 동의, 다음. 설치 장소를 선택합니다. C 프로그램 파일스 파이오니아 레코드박스 6.1.1, 오케이. 레코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레코드박스 실행하기 V 표시해 주시고요 종료하기를 누르겠습니다 레코드박스가 실행되었습니다 자 설치가 완료되었다면 지금 이 클래스에서 사용될 음원을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다운받아 레코드박스에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하단에 온라인 클래스 음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거기를 누르시면 디제안및 사운드 클라우드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바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운로드 누르시고 코멘트 good. 커넥트를 누르시면 커넥트 위드 사운드 클라우드 사운드 클라우드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저는 회원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넥트 앤컨티뉴를 누르겠습니다. 팔로우 DJ 한민 인스타그램에 DJ 한민을 팔로잉 해주시고 서브스크라이브 투 DJ 한민 유튜브에 구독을 눌러 주십니다. 넥스트 그리고 나서 다운로드를 누르시게 되면 다운로드를 할 폴더를 정해 음원을 다운 받고 다운로드한 zip 파일을 클릭해 압축을 풀어 줍니다. 확인. 자, 클래스 음원이 다운 받아졌습니다. 자, 이제 레코드 박스를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플레이리스트에서 우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새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 줍니다 온라인 클래스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 거기에 다운받은 온라인 클래스 음원들을 드래그 해서 이동시켜 줍니다 플레이리스트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간단하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동을 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된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해 줍니다 내 태그와 동기 기기에 저장된 내 태그를 삭제하고 이 컴퓨터에 내 태그와 동기하시겠습니까 내 태그와 동기하지 않음 이 기기는 다른 컴퓨터와 동기되어 있어서 내 태그를 보내게 할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플레이리스트에서 우클릭을 하시면 플레이리스트 내보내기가 됩니다. 거기서 방금 컴퓨터와 연결한 이 e 드라이브에 내보내기를 눌러주시면 다음 기능은 특정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OK 눌러주시면 장치에 플레이리스트의 온라인 클래스가 내보내기 하는 중입니다. 장치에서 이 e 드라이브 DJ 한민 플레이리스트 온라인 클래스에 이렇게 내보내기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 같은 경우에 King is back이 아트웍이 없는데요 자, 아트웍을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정보 화면을 표시하는데요 여기서 요약, 정보, 그리고 아트웍을 러주시면 여기에 아트웍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USB 내보내기를 완료하고 그리고 장치에서 USB 장치 분리하기 버튼을 눌러 안전하게 USB를 제거해 줍니다 자 이제 음원이 준비가 되었다면 스피커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생 장치에서 디지털 신호를 아웃으로 내보내 스피커에서 그 디지털 신호를 받고 그 받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시켜 저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DM40에 동봉된 케이블을 가지고 DM40 스피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피커 뒷면에 보시면 검은색과 빨간색 플라스틱 위에 구멍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 전원을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넣어줍니다 그리고 남은 전선을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전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편 스피커에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버튼을 누르고 빨간색 전선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검은색 버튼을 누르고 검은색 전선을 넣어줍니다 장비 뒷면에 보시면 마스터 아웃 2에다가 준비해 놓은 RCA 케이블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r c 의 단자를 스피커 뒷면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헤드폰과 장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RX2 왼쪽 플레이어 플레이 버튼 밑에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USB를 장비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DJ를 배울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레코드박스로 음악을 분석하고 여기 있는 RX2의 크로스페이더로 포인트 믹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